네 반갑습니다. 각도의 님들 어, 4월 고3 모의고사 10에서 13번 어, 질문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영업비와 기업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할,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재무비로 구성된다 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이렇게 영업비와 재무비로 나눌 수 있겠죠. 영업비는 다시 원재료 구입비, 소부품비 등 생산량에 따라 비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변동비와 어, 설비나 사무실 임차료 및 유지비용, 직원의 임금 등 어, 생산량 변동에, 어, 생산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저, 비용인 영업고정비로 구분된다. 그래서 영업비는 영업변동비, 영업고정비로 구분되고 <웃음> 영업고정비는 어, 기계 설비와 구입, 공장 시설, 신설, 시설 확장 등과 같이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즉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영업 고정비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런데 기업의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아까 여기 비유동자산 나와 있죠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때로 영업 위험을 초래하기로 한다 왜 그렇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어, 영업 위험은 기업의 영업 성격이나 영업비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그럼 영업 위험에 대한 정의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성이 있다 해서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기업은 투자 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한데, 이에 이용되는 도구가 바로 영업 레버리지 도이다. 그래서, 어, 영업 레버리지 도는 해가지고 기업의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바로 이해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웃음>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공원이익 이란 해서 공원이익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매출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얼만큼,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영업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영업이익이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 공원 이익에서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가 나타납니다. 이는 수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이 수식을 안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수식을 줬다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고 이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위 수식은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도가 커진다는 것을 어 나타낸다. 다시 말해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 10억원 영업변동비가 6억원 그러면 여기는 4가 들어가야겠지 여기는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공헌 이익은 어, 매출액에, 어,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 차감한 금액인 4억원이 되며 정확하게 계산했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어, 영업변동비와 영업고정비 차감한 금액인 2억 원이 된다 했으니까 어, 분모는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인 어, 영업레버리지도는 2가 되며, 이는 10% 매출 증감액이 있을 때 매출액 증감 있을 때 영업이익은 그두 배의 20%의 증감이됨을 뜻한다 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그냥 설명이 전부지. 영업레버리지도가 2면 매출액 증감에 따라서 어 그두배인 20%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매출액 어 증감이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소할 때도 20%, 두배인 20%가 영업이익이 감소된다는 라 것을 알수 있죠. 자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생산 규모의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고 단위 생산 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되어 매출액이 증가할 때 종전의 소규모 생산을 생산 시설을 유지할 때보다 영업이익이 증가 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할 때는 영업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의 감소 폭이 더 커지죠.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영업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레모네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운동회 때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레모네이드를 손으로 짜서 뭐 손으로 갈아서 만든다 하면은 여러분이 뭐 1시간에 뭐 5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따로 기계가 필요 없죠. 기계가 필요 없어서 여러분이 1시간에 5개로 만들어팔수 있습니다. 근데 어, 5개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50명, 1시간에 50명이 그 레모네이드를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계를 사야죠. 기계를 사 가지고 50 1시간에 50개를 만들 수 있으면은 어, 영업 이익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근데 기계를 샀는데 다섯 명이 그냥 사 먹는다. 그러면은 그 기계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손실폭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시사한다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첫째 사업 전망과관련지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이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이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 전망이 흐린 기업이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어, 그래서 그 조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죠. 왜냐하면 그 물, 배를 만들기 위해서 크레인이나 뭐 그런 부수적인 어, 공정이 필요한 것들이 비싸니까 어, 사업 전망이 밝을 때는 배를 많이 만들어서 이익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사업이, 어, 사업 전망이 흐리다면 손실이 과다하게, 어, 발생할 수 있겠죠. 둘째, 시설 투자 혹은 생산 방식의 전환은 기업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비용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어, 생산 방식의 전환, 뭐, 손으로 짜는 거에서 기계로 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비용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죠. 즉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문제는 영업레버리지 효과의 변화를 가져와 영업위험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영업고정비를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읽고위글을 통해 어, 찾을 수 없는 질문 기업의 시설 투자는 영업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키잖아 맞죠? 그래서 어, 고정비 영업 고정 아그 시설 도은 영업 고정비를 높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여기 영업비 영업비가 어디 있어 영업비는 영업비는 영업 변동비와 영업 고정비로 구분되는데 어, 시, 시설 확장 시설 확장 같은 경우는 비유동자산이니까 어, 이거는 영업 고정비에 해당하니까 영업 고정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어, 알수 있는 거죠. 자,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경영활동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영업비와 재무비로 구성된다 라고 나와있죠. 자, 기업이 비유동자산을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동자산에 투자할수록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라 사실만 나타나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자,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은 사업 전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은 여러분, 어, 사업 전망이 밝을수록 공헌이익이 커진다고 볼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사업 전망이 어두면 공헌이익이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기업의 생산규모 확대가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생산규모 확대되면 은 영업고정비가 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에 어, 커다란 변동폭을 마련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알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지렛대의 역할. 지렛대의 역할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을 때 자, 어, 기업의 영업비와 재무비중을 조절하는 역할 이거는 지렛대가 비중을 조절하는 건 아니잖아 비중 조절은 무슨 천칭? 천칭에 더 해당사항이 있지 않을까 자 공원 이익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한다 이것도 지렛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규모경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 확대시키는 거겠죠 확대 그래서 지렛대가 필요한 이유는 뭐야 조그마한 힘으로 커다란 어, 힘을 만들어내는 것 그럴 때 주로 쓰이잖아 맞죠 그래서 작은 힘으로 커다란 물체를 들어올릴 때 그럴 때 주로 쓴다고 볼수 있죠 어, 물론 지렛대의 그 성격에 따라 또 다른 역할을 하지 가, 강한 힘으로 작은 어, 힘을 발생시킬 때도 지렛대가 쓰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규모의 경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증가시키잖아. 여기 규모의 경제를 작용하게 되고 증가할 때 증가폭이 커진다 했으니까 효과를 축소하는 것은 답이 아니겠죠. 비중을 조절한다, 일정하게 조절한다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어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역할 그렇죠. 여기 나와있지. 딱 나와있잖아. 어... 매출액 증감이 있을 때 영업이익이 증감된다.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5번 기업의 영업 성격과 관계없이 기업이 이익을 언제나 증가시킵니까? 아니죠. 기업의 성격에 따라 기업이익을 감소시킬 수도 있잖아. 증감폭을 증가하고 감소하는 폭을 증가시키니까 항상 어,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중한 의사결정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라 나와있잖아. 자, 12번 영업 레버리지도 영업 레버리지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설명이 되어 있는, 어, 여기,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자, 기업이 소모품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업 레버리지도는 점점 감소한다. 어, 소모품비는 뭐에 해당합니까? 어, 영업비, 어, 영업 변동비입니다. 영업 변동비가 높을수록 영업 레버리지는 점점 감소합니까? 영업 변동비가 높아지면 영업이익 부분, 영업이익 부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 영업 레버리지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모가 작아지면 결과 값은 커지잖아. 자, 기업이 영업이익의, 영업 위험의 감소를 위해 비유동 자산을 처분하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감소한다. 맞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 맞죠 어, 영업 위험 영업 위험 앞으로 어, 앞으로 그 우리 사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영업 위험의 감소를 위해서 비유동자산 뭐 조선업이면 크레인을 팔든지뭐 건설업, 건설업이면 은 어, 건설 현장을 좀줄이든지뭐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을 처분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감소한다. 변동폭을 줄이니까 영업레버리지도는 감소한다. 맞죠? 여기 비유동자산 영업고정비를 줄이면 줄이면 분모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레버리지도는 감소한다. 이해 예, 되죠? 자, 기업의 생산시설을 확장하여 생산규모가 커지면 영업레버리지도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기업의 투자정책을 판단하기 에 단위생산 원가를 측정하는 도구인 단위생산 원가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죠. 자 기업의 영업이익과 공원이익이 같을 때 영업이익과 공원이익이 같을 때는 영업레버리지에 따르면 영업레버리지 효과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냥 일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쉽죠? 자 이거 봐봐. 이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찬찬히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는 위크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 일부이다 해서 위크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은 작년에 A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개당 만원에 100만개를 판매하였고 영업변동비는 개당 9천원을 유지하였다. 그럼 영업변동비 9천원입니다. 올해는 어,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비생산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였다 비생산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100만개의 제품을 판매할 때 영업변동비는 개당 2천원이 감소하여 7천원이 되지만 20억원의 영업고정비를 새롭게 부, 부담해야 한다는 예측결과를 얻었다 다음은 두생산방식의 판매량이 10% 증감했을 때 강, 가정한 표이다 친구 봐봐. A생산방식은 처음에 영업변동비가 90이야 90 영업변동비는 매출액에서 빼면 이제 공원 이익이 나오는 거지 이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영업변동비가 어 81, 99 이렇게 9만큼 9포인트 움직이고 매출액은 10포인트 움직입니다 맞죠? 영업고정비는 없어 그러면 여기는 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 매출액에 90을 놓고 영업변동비에 81을 넣으면 9가 되죠. 9가 됐을 때 매출액이 얼마? 영업 고정비가 없으니까 영업 레버리지도는 1이 야 맞죠? 1이죠. 어, 비생산 방식 보세요. 어, 90을 넣었어. 매출액이 90 영업 변동비가 63. 63 그러면은 27이죠. 27인데. 어, 매출액이 90, 63, 27, 27에 7. 7이니까, 어, 7분이 27이 되는 거죠. 7분이 27이면, 어쨌든, A 생산 방식보다는 B 생산 방식이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다. 맞죠? 자, A 기업, 동그라미 기업이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겠죠. 왜냐, 1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이 비생산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영업이익은 감소하겠군. 자,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어, 10,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100만 개를 팔게 되면, 어, 매출액은 100억, 100억이고. 어 영업변동비와 영업고정비 합이 90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190이잖아 100에서 90 빼는 거고 여기서는 100에서 어, 합, 합이 90이니까 90을 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지 쉽죠?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말이 많을수록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이 비생산 방식으로 전환한 후 판매량이 1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30% 증가하겠군 자110 110억을 팔았는데 어, 97억을 빼세요 110억에 97억을 빼면 하, 난 암산이 느린데 110에서 97억을 빼면 어, 얼마지 13억 13억이 됩니다 13억 그러면 어, 원래는 얼마가 남았어? 110억에서 99억을 뺐단 말이야 110억에서 99억을 빼면 11억이잖아 맞나? 11억 맞죠? 11억 11억 뭐에서 110에서 99억을 빼면 11억. 그러면 11억이 13억이 됐어. 영업이익이 30%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30% 증가한 게 맞아. 30%, 111억이 11, 13억이 됐어. 아아아 아, 아, 아 이게 아니죠 비교 대상이 이거여야 되잖아 비 생산 방식으로 전환한 후 판매량이 10% 증가하면 원래 어, 100억에서 90억을 빼는 거잖아 100억에서 90억을 빼면 10억이 되죠 10억이 되는데 이게 13억이 됐어 그러면 30% 증가한 거 맞죠 왜냐면 10억이 13억이 됐으니까 30% 증가한 거잖아 어우 낚뻔했네 아,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이 올해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면 A 생산 방식을 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손실이 커 어, B 생산 방식으로 바꿨을 때 10% 감소하면 90억에서 이9 0억몇 억을 빼야 돼? 83억을 빼야 됩니다 그럼 7억밖에 못 벌어 근데 여긴 9억을 벌지 그러면서 어, A 생산 방식을 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이 A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비는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만으로 구성된다. 왜냐? 영업변동비니까 영업변동비가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이라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 10번에서 13번 풀어봤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여러분이 봤을 때 1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낚였을 수도 있지만 은 너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쉽게 풀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